이거 맞춤옷이니까 맞춤. 네, 이 양복이 양복 원단이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었 좋은 옷다를 옷을 한번더 들. 자격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양복이 원단이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날시해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 요 이제 팔통도 좀 맞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막도 그, 너무 커서. 그걸 보면 한 2cm 정도 줄일 거 그리고 이 전체의 품을 보면은, 뒤품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뒤품도 줄일 거고요. 삼동도 네, 줄이는데, 이쪽에서 뒷판을다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바에서 이렇게,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다트를 하나 잡아줘도 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죠, 다트를 잡으면은. 근데 바쁠 때는 다트를 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수천불 수만불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인데 이렇게 많이 지금 4인치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4인치 4인치면 10cm죠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겁니다 기장은한 5cm 정도 여기를 잡았을 때 하고 안 잡았을 때 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이 작업을 하면은 이 작업은 거의 옷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부분하고 주머니만 안할 따름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수선집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대부분의 옷고치시는 기능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면 은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은 좋아요 옷을 보면 은요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기장 표시해주고요. 혹시 작업하다 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람도다 보니까. 표시해놓고. 이건 일단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네, 여기를 표시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한 장만 하는 거예요. 삼공도 줄인다는 얘기죠. 예. 표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시장도 이제 뺍니다. 예. 시장 빼면 근데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면은 리폼하는 데는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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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정도 줄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이 지금 틀어졌는데. 이게 앞판이고요. 이게 뒷판인데. 스마트폰이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할 때는 차를 뒤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좁은 것 같죠 근데 여기를 보면 안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도 됩니다 이 시접은 이 인치를 줍니다 이렇게 시접 이 인치를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 번에 잘리기 가 힘들어요 한 장씩. 이제 티판을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있는 그도 됩니다. 색이그애 얘가 맞아야 되겠죠.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각자로 그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를 때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는데요. 이뒤편하고 앞판하고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지스테치가나있잖아요 이거 뜯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접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3cm 정도 따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잖아요 지금 스탯치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춤은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 점을 정리해 줘야만이 나중에 안마이를합봉할때되 곡선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다음에 두사라도한 번에 이렇게 수가 없으면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라 쪽으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박을 때게, 이렇게 딱 4분의 1로 해서 딱 박으면은 곡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마이달해줄 때게, 그걸 고이라 그러죠? 이박을줄때 여기가 이쁘게 나와요, 곡선이. 그렇지 않으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작업이 좋아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자고는 분자고는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히 치소를 대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해라고 지금 이걸 표시라는 거예요.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물화도 마찬가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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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트를주문니까고 있습니다. 저는 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안 하는데? 한번 해게요 보시는 것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면 끝이 없습니다. 한 40년을 했어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양복 맞춤집에서는 이 리폼을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이 옷마다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몸매가, 그사람들 체형에 맞춰서 옷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뜯어야 되고, 어디를 잘라야 되고, 이걸 쫙끼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은못 고칩니다. 헤드 뛰어내고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6인치 기장으로 해주고요. 여기서 6인치 4분의 1 정도, 6인치 4분의 1. 그냥다투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만큼 잡아줘야 되겠죠,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1. 6인치. 좀 이렇게 박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틀딱 뜯듯이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작업하 여기 에서요이 안쪽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근데 뜯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암호를, 전체적인 암호를 또 뚫리는 거잖아요. 이거 시접도 안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밑단을 꺾고, 여기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어줘요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일일이 또 손으로 뜨기는 사놓고 어쩔 수 없죠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기성복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요 주머니는 약간 올려가지고 눌러주고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놓고요. 우라도 다덜 잡았죠? 네, 기장을 잘라주려고 하고요. 우라 기장을 하잖아요. 원판보다는 원판보다는 한 8분의 5억 정도 크면 됩니다. 원판보다는 반쯤 더 되고요. 일단 얘기를 정리했으면 여기는 나중에 앞판 저쪽 앞판으로 같이 할거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천낼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우라를 절대 놓고요. 여기 지금 박혀 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쳐내 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줄였고요. 지금 한반 인치 단에서 이 정도는 줄여야 될것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많이 줄였나요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뭐만 줄였나요? 그러면 이제 오라는, 아까 자른 만큼, 이 정도만 자르면 됩니다. 가면서 하파은 덜, 위로 가면서는 거의 안 자르죠. 시판에서 쳐놓 거예요 여기도 재단을 해야되잖아요 아까 표시해진 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한 거의 8분의 7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 봐야 되니까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혀있는 선은 이에요 이선인데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놓은 선이 이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인다고 이제 여기도 이정잘은여되도그죠 있으면은 디판을 끄어야 되잖아요. 지 시접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보면은 압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팔를 이걸 꺾어 놓는 이유는 나중에 구매를 안 합니다. 기장을 이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기장에 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뒷판을 잡고요.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잡습니다 다 같이 잡아가지고, 8분의 5 정도 크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티판은 정리가 다 됐죠? 티판은 그럼 우라는 이제 안 잘랐잖아요. 문판은 잘랐었는데, 우라. 여기에 맞춰서 잘렸는데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앞판 그 시접 쳐내듯이 그만큼만 쳐내주면 됩니다. 게판 쳐냈잖아요 우리가. 한1 0만0원만큼만 아, 여기 채내주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이거는 트충 포커도 나중에 뒤판 먼저 할 거니까 뒤판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암홀 재단을 할 건데요. 암홀 재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좀잘 듣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라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주고, 양으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암홀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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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소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여기가,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대량이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박음선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을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다. 제가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거예요, 소매 암호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저기.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1cm만 놔두고 잘라버릴 건데 여기서 계단한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하 이렇게 가야 되겠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려서한 장씩 이렇게 자를 때까지. 여기 암홀 재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 조금 신경 쓰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뒤품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뒤품 디품. 뒤품을 쳐내는 거잖아요 지금 디품. 이렇게 했으면 이열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찔러 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식으로이개신하고개신하고 개신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싱해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싹 박아주면 돼요. 우라는 지금 안잘라했잖아요 그래서 우라도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우라를 이렇게 자르면 돼요. 조금 크게. 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몸판이,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맞으 가지런하죠? 면 여기는, 이쪽에는, 이쪽에도 좀달라져지고 빼주면 좋습니다. 아무리 테이프 치기 전에, 소매를 달고은 좋아요. 그래서 암홀 테이프를, 이게 지금 암홀 테이프거든요, 이게. 암홀 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정바에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소매에 닳으면 뭐판이안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암홀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나중에 소매달 때 울쭉을 해가지고, 욕구 싫어요. 일하기도 살았고, 항상 딱, 저런 게 좋습니다. 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순서대로. 방에서상과를 박을건데요 박을때는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박아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뒷판이 약간 8분의 1정도 크니다딱 잡으면 맞죠? 재단하는 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늘어나서 그니다 이건 비바이러스입니다. 당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거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니다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 땐 라운드로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박을게요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접었었잖아요 이렇게. 이 안쪽 위치는 이렇게 안 접어도 되는데 접어졌습니다. 아, 여기 밑에만 접은 거죠? 여기 위에는 접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아까 똑같이 잘라진 대로 잘랐으니까 그대로 바로 도 되죠, 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게 지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8분의 1 정도만 딱 맞추면. 이게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맞춰도가거도 조금 올려줘야 되네요.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복선만 잡아줘야 됩어요 그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전 바이스로 잘린거고 지금 비바이스로 잘린거예요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잖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박으면 딱 맞겠잖아요. 그럼 이거 박았으면은 기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금. 이렇 잡고 여기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물을 합보할때 그게 훨씬은 알게 됩니다. 왜 거기는 먼저 박아야 되느냐.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기 맞아요. 그럼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바뀌죠 그리고 그대로 땡기면서 자연 이렇게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이쪽에 박을 때잘못 박을 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잘 박았네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뒤집어 가려면은. 그래서 여기에 각이 지면은, 다끌리면 뜯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는 돌려서, 그까 이제 박았으면은, 밑단을 또 박아줘야 되겠죠, 그냥. 여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이게. 어렵게 하면 박아가지고 삼각으로 삼각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이드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 입어서할거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판을 박았으니까 요 이거 시접 잘라내고 잘라내고 바짝 잘라보면 미어져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위로 송곳시면푹 빠진 거든요 네, 그럴 때는 가위로 일단 얘를 정리할까요? 일단 달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가 시접을 갈라야 되겠잖아요 갈르기 전에 한번 이렇게 눌려주고 칼이 들어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쭉 눌려주면 안에서 안 땡기고 안 그러면 시접이 안에서 땡기는 수가 있거든요 땡기지 마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웃음> <웃음>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희적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지 말고. 주고. 지금 보면은 너무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은여 해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약간 뒤판은 고정이 돼 있고 앞판은 고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뒤집었을 때 뒤판이 딱 덮으니까 이거 약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으로 이거 알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는 약간 빼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리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양복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처음에 좀 알기가 그렇지, 알고 나면은 굉장히 이게, 그와 가이막 높은 법이거든요. 하루종일 수술해보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복같은것은 한 벌만 딱 하면은 아, 잘 돈이 되잖아요 그래다끝난 겁니다. 겠어요속면만 달면 끝이에요 아무리 얼마나 나가나볼까요 남자것은 보통 10인치 안에서1 2인치한 큰사람이 1 2인치거래요 11인치죠 지금 11인치 그러어쨌지 모르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적어놓습니다 암홀 11인치. 엄마다 다 다르니까요. 암홀 11인치. 맞습니다, 11인치. 그러면 소매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소매를 할 때는 항상 해결를 먼저. 이건 开的딜 성은 是多수 반인치잖아요. 반인 반인치 인체. 정도 줄 거다. 요 이걸 먼저 싹 가려줘야 되겠죠. 저희 앞판은 지금 이게 5인치 4배 상이었으니까안 잘랐다시피 하고 밑에만 자르줍니다 밑에 부분만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판 아무리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만큼 줄어들었나요? 1인치 한 2인치 3인치가 차이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걸 좀 잘라내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소맥겁이다. 진동이 세 가지 보는이 열기가 많아서 이런 경향이 생긴다. 그면 여기를 이제 파줘야 되는데 동그랗게 파줘야 되는데 안 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1만 잘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되는데 잘라갖고 자를까요? 이렇게 아니지 그냥 한 번에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이 하고요. 그냥 놓고 정리하는게 아까 겨드랑이 가왜 채야 는지 흔들리가 것 같은데 손산이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같이 놓으면 되겠죠 그 잘린 만큼 여기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는데 차 이가 안나 죠. 품에가 짝짝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맞췄을때 정상적으로 어떻게 맞춰요. 맞춤도 이런데 기성복은 어떻게 해서요. 안 맞는 누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판이 제일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설명을 옷을 보면 왜 그런가, 왜 우는가, 자리가 안 잡히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시고요 지금 암홀자를 보면은, 앞판, 아까 앞판에 있었잖아요. 이게 이 곡성이 똑같이 떨어져요. 판이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바뀌 거잖아요. 바뀔 거잖아요. 그럼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매가 잘 달리는 거요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이 겨드랑이 밑에 많이 채했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쪽을 동그랗게 쳐주면 돼. 복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얘기하면 이 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때문에 그렇게 온거예요이 복사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오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여기는 지금 적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좀 살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똑같이 잘라보면 저쪽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놔두고. 놔두고. 약간만 크게. 속에 파하링을 잡을 때는요, 이게 마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 넓은 쪽 있고 좁은 쪽 있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넓은 쪽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 하나로.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느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약간만.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주 소매 사이잖아요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니요 그래서 소매 앞머리 11인치였으니까 1 1인치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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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대로 쭉 박으면 되요 그래서 여기서 띠만큼 머리만큼 뜨는가 봐야지. 네.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서지 빅미싱으로 박아야 돼. 때 얘가 찝히면 이렇게 안 되겠죠. 엄마 오관이잘 됐습니다. 이렇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딱 됐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카래를 잡아왔잖아요. 한번 싹 가려주면 좋습니다. 그냥, 안다리 그 해도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잡아가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눈찜작을 했는데, 12인치가 나올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다 보니까 너무 파카링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 그냥 좀 늘려줘야 됩니다. 파카링 너무 많이 들어갔어 11인치가 나와야 돼요. 아까 아무리 11인치였잖아요. 11인치가 나와야 손에 달려 좋잖아요. 11인치. 잡았을 때, 11인치. 약간좀 큰데, 이 정도는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려주고요. 갈수록 쭉 당겨주면 됩니다. 여기가 꺾을 때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직선으로 나와 섬에 우라를 박아 왔거든요 이렇게 박아왔으면은 섬에를 달기 전에 우선 정리를 싸게 좀.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몸판에다가 핀으로, 몸판에다가 먼저 핀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죠. 소매가 맞나 안 맞나. 앞판에 가서 소매 이동산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동산 여기다가 소매 재봉산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재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핀으로 한번 이렇게 찔러 놓고요 이쪽에 약간 옮겨야 될것 같은데 소매 이동산을 앞쪽으로 쪼고 이동산을 옮겼습니다 여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이 곡선이 먼판 곡선하고 소매 암호로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팟카링을 나눠서 좀 줘야 되겠죠. 이쪽은 좀 적게 팟카링이 좀 많은데요. 이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잘 못됐을까요? 아픈 라이이고 뒤쪽면 지금 안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소면을 봤을 때여기 일직선으로 떨어져야돼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곡선이 안맞으면 은 여기가 울어요. 누굴지 않잖아요. 그 바깥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면이 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두수마일다할 건데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일단 방을 꽂아놨고요. 피파는 여유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도 됩니다. 지금 이 박은선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루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가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여기는 좀 파카닉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파카닉 많은 데로 한번 이어보고 있습니다. 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이가 절대 겹치면 안되니까 지금 뱉더라도 해야지할게 여기가 오르면 안되죠. 여기가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감 잡았으니까 반대편은 바로 핀발리 안하고 바로 나르겠습니다. 한쪽 달아봤으니까 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쪽 해본 감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는 아판이니까 돌아가는 곡선이 자연스럽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이부게 그대로 좀. 절대 땡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들어가거나. 아까 표시해둔 쪽이 있었잖아요. 앞 하나, 하나, 앞하고 이렇게 여기를맞춰서 하고 면됩니 여기까지 여기 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딱 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크잖아요, 지금. 그냥 비... 다이어트가 늘어나서 그런데쭉 당겨서 박다가요. 여서 크면은 여기서 한번 접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박아야죠, 네. 제가 이 영상은 그대로 될수 있으면 빼지 않고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밑단을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쉬다 보면서 이쪽을 가이집에 스테이지 나가진데 싹 뜯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그대로 곡선을 잘돌려주야 됩니다 조금만 곡선이 안 맞아도 나중에 다림질할 때에 이 곡선이 안 돌아갑니다 가운데가 여기 왔죠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이것을 당겨주고요 땡겨주고, 요것을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 초보자들은 좀 하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모한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좀 크네요. 반대편. 반대편은 또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허디시, 밑단을 허디시, 반대 방향으로. 이 라운드를 천천히 돌려줘야 돼요. 이 라운드를 천천히 돌려야지 조금만 세게 박아서 틀어놓으면 나중에 다림질 할때 엄청 고생합니다. 이것은 밀어 넣어주고요. 밑에쯤 당겨주고, 이렇게. 이제 뒤판을 해야 되겠죠. 비판할 때는 여기서 이산하고 이산하고 맞춰야 되겠죠. 아까 이 접어놓은 이유가 그래서 접어놓은 거예요. 여기를. 넘어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오라를 박을 때에. 여기서 오라를 접어줘 이렇게. 약간 접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똑같이 가다가 표시해진데 있죠. 표시해진데에서 그냥 오라만 박는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잡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겠죠? 박음선하고 박음선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접고 우라을 접어주고 여기까지옵니다표시했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 표시해놨잖아요, 아까. 표현하되게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그래서 반대로 밑서 크니까, 크니까 이렇게 해크이까크니까 이렇게 해다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제 소매만 달면 되겠죠 이매소매 일단 항상 이렇게 뺐가지고 이렇게 뺐잖아요 그리고 섬에가 지금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그 앞판길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서 계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계드랑이길 맞는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아까 이동선이 처음 이동선이 사물의 서점정도 됐잖아요 그대로 같이 이동선 가서 고르시 해가지고 와서 여기만 박아줍니다. 사이드 앞판 이제 다 박아왔으니까 고르시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서맨먼 쪽,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쪽 빠지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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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눌리면 안되겠죠 Here. 다 완성이 됐습니다 소매장 어깨, 소매장, 품, 상동, 털기 기장 전체적으로 다 줄였잖아요 지금 소매도잘 네. 떨어졌습니다 아까 소매가 잘못 달려가지고 제가 소매장을 한 8분의 3 정도 뒤로 올렸어요 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떨어졌어요 도? 사이드도 거의 다아습니다 사이드도 울면 안되죠 다 아따려졌습니다 손님집에서 이정도 오면 맞춤투보라 훨씬 잘달르다고해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일하신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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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르게 옷을 만든다든가, 거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